반갑습니다. 초원공인 t 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흔히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할때 어, 다주택자분들이 어, 주택의 어떤 중과세율을 피해서 어, 흔히 관리처분인가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지역에는 토지 매물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다른 주택을 팔때 이제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 일가구 주택을 세팅을 해두고 굉장히 이제 세금을 낼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클 그런 경우에는 토지 매물로 투자 처에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 재개발 진도가 나가는 것에 대한 단계 단계의 수익은 누리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물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 토지도 나중에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또 일반세율로 이렇게 양도가 가능하게 되고 그죠근데 진도가 많이 남은 곳은 이런 토지 물건을 선호를 하는데요. 소득세법 여기 104조의 3 여기에 보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 여기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비삼용 토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요거 중에서 또 어떤, 어떤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외하는 것들 속에 우리가 이제 조금 유심하게 이제 볼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재개발 사업하고 이제 관련된 것들 중에 이제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어, 여기에는, 음, 재산세를 우리가 내지 않는 거 있죠. 어, 그런 것들은 뭐 특히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거, 거 여기 있네요. 어,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어, 도로가 그렇더라고요. 도로로 분류돼 있는 재개발 지역 안에 막꾸불꾸불한 어, 지목이 그냥 도로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건 재산세가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어, 그런 거는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부속 토지를 요즘 최근에 많이 또 거래를 하잖아요. 그 부속 토지 어, 그런 경우에도 면적이 너무 크면 이제 곤란하겠죠. 도심지 안에는 다섯 배, 뭐 외곽에는 열배 그런 이제 그 비율 안으로 속하는 그런 부속 토지도 요거는 어, 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 그리고, 다른 건또뭐 해당이 크게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 항목에 보면, 어, 오늘 요 2번 항목 때문에 제가 유튜버를 올 촬영을 하는 거예요. 2번 항목이 어떤 게 있냐 했더니, 어, 2번. 어, 1항을 적용할 때, 1항, 아까 비삼용토지, 삼용토지 이거 적용을 할 때, 토지 취득 후, 취득하고 나서에, 취득 후에, 어, 법률에 따른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이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거죠. 근데이 문구가 어떻게 되었냐면 토지 취득 후에요. 후. 토지를 사고 나서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나 이렇게 규제가 따를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자이 이제 그 법조문을 머릿속에 우리에 넣고 이거는 어, 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지리자료에 사전답변 자료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어, 이분이 이제 뭐 여차저차 질문들을 쭉 했어요. 토지를 경매를 받았는데 어, 자기가 사고 나서, 사기, 사기 전에 이미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이, 어, 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구역 안에 토지를 산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 토지 상태로 팔 때, 어, 이랬을 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질문의 답변이, 답변 요지는, 위, 사전 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어, 요, 그 국세청, 해석 사례 근데이 해석 사례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미 삭제되고 못 찾겠더라고요 어, 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4 1항 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104조의 3 1항 각호 어느 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러니까 토지를 사고나서 어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다 하면 비사업용에서 사업용 토지로 봐주는 것이나 이 말이에요. 사업용 토지로 봐주나 그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그러니까 미리 구역이 지정돼 있다. 어, 그래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걸로 제외 안 해준다. 이 말이니까 비사업용 토지로 계속 본다. 이 말이에요. 답변이. 그러면 재개발 구역이 이미 지정된 그런 곳에 샀다 이러면 요지는 예?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어찌 이리 말을 어렵게 합니까 한국말을 그냥 사업용 토지로 보나 이러면 될걸 비삼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제가 미칩니다. 진짜로. 이뭐외래입니다외래어 한국말인데도. <웃음> 그러니까 토지 사고 나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사암용 토지로 봐주나. 이 말이에요. 근데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이미 구역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 비사업용이다이 말입니다. 어찌나 말을 어렵게 하는지. 진짜 이뭐 해석 이 조문 내놓은 사람 찾아가 그저 꿀밤을 한 대씩 딱 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산에 구역 지정된 곳 많죠. 구역 이미 지정됐습니다. 그런 곳에 나대지를 샀어요. 근데 입주권으로 관리처분 나기 전에 그냥 계속 토지 상태로 홀딱 팔았어요. 내년 이후에 2022년 이후에 팔았어요. 이미 옛날에 구역 지정됐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중과 20% 추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습니다 선진입하는 곳에 나대지에요 근데 구역 지정이 이제 됐네요 내가 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팝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나면 사업용 토지로 양도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명 되겠습니까? 어? 사용 수익 금지되면 어내 맘대로 못서니까이거는사용 토지로 분류된다 요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세금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일반세율로 양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방법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걸 모르고 그냥 덜커덕 팔았다 안됩니다 세금이 중과가 됩니다 조금 들고 계셨다가 어, 그렇게 파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토지도 1년 미만의 그냥 미만 양도시에는 그동안은 50%이던 게요게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를 떠나서 70%로 되고요. 2년 미만은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를 떠나서 60% 됩니다. 플러스 지방세가 붙으니 77, 66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내년부터 6에서 45 플러스 20% 중과 비사업용 그냥 사업용은 6에서 45% 그냥 일반세율입니다. 중과가 안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매물 사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법 통과된거 맞죠? 중과되는거 내년 1월 1일부터 통과됐다면 하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근데 아직 통과됐나 안됐나는 어, 어떻게 어 됐나 제가 그까지는 모르겠네요 통과됐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재개발 지역에 내가 사고 나서 재개발 구역 지정되면 사업용 토지가 될수 있지만 그러면 2년 지나면 일반 세율인데 내가 사기 전에 이미 구역 지정되어 있는데 나대지를 샀다 이거는 어, 관리처분 후에 팔아야 일반 세율이 되겠습니다 계속 비사업용 토지로 올것 같습니다 헷갈리니까 잘 챙기셔서 기억하셨다가 세금을 절약하시는 그 외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